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카티아의 드래프팅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길래 어,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구멍에 대한 어떤 정보를 도면화 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구멍 속성 표식이라는 그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구멍에 대한 정보를 쉽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카운트포 타입, 카운트싱거 타입 그러나 사죠 그렇죠? 일반 구멍 이런 식의 정보를 빼낼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카티아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시간에는 그 애트리뷰트 링크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그나마 좀 음, 자동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래프팅을 하시다 보면 생뚱마전 명령들이 어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텍스트 템플릿 플레이스먼트 기능이 있는데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이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저걸 이용하면 어, 이런 식으로 어, 구멍 정보를 좀 자동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결론은 아쉽게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어, 이거는 카티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카티아 제작회사에서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표현은 가능한데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실제로 적용이 되느냐 하면 적용은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대부분 그 유저들이 어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을것 같아요 그래도 이 기능은 잘 활용하신다고 그러면 굳이 구멍 속성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여러분이 응용하실 것 같아가지고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이용하시려면 좀 복잡한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하나는 insert link template 이라고 하는 이 메뉴의 사용법, 그 다음에 text template placement 이 명령. 이 중간 단계로 뭐가 필요하냐면, 카탈로그가 필요합니다. 카탈로그. 이거 좀 고급적인 어떤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될수 있으면, 음, 파라미터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난리지 인바이러먼트를 해서, 여기 모든 패키지를 로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파일을 가지고 한 보겠습니다. 일반 구멍이고요 이거는 카운트 포 타입이고, 카운트 상크 타입이고, 스레드 나사 구멍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지식기반 설계, 날리지 과정, 제 동영상을 보셨다 그러면, 이 환경 설정을 미리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요, 간단하게 파라미터 있죠? 파라미터에서 날리지 인바이러먼트 있죠? 여기서 모든 패키지를 다 올리겠습니다. 만약 일반 패키지만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해제하시고요. 몇 개만 올리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밑으로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필요한 패키지만 올리실 수도 있고, 모든 패키지를 다 로딩하실 수도 있고요. 뭐다 로딩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로딩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렇죠? 자, 요거 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파일 유하겠습니다. 드로잉으로 들어오죠. 저는 A2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장을 먼저 할까요? 바탕화면에다 저 테스트 드로잉이 나오겠습니다. 자, 정면도 프론트 뷰를 가져오겠습니다. 넘어와서 클릭,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뭐 필요없는 부분은 그때그때 여러분 하이드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도 좀 하이드 해놓겠습니다. 자, 템플릿 하나 만드는 거죠. 구멍에 예, 대한 어떤 속성 정보를 가져오는 템플릿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하시든 요걸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자,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뷰에 만드셔도 되고, 됐으면 이뷰 안에 만들겠습니다. 예,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뜰 겁니다. 여기서요,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인서트 링크 템플릿 하시는 거예요. 자, 창을 버티컬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놓고 보겠습니다. 빈 공간에 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Insert Link Template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구멍이랑 선 결국은 파트 디자인에서 만든거죠. 그러니까 패키지 중에서 어떤 패키지죠? 파트 디자인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죠. 패키지가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서고자 하는 것은 파트 디자인입니다. 파트 디자인 안에서 어떤 명령어예요? 홀 명령어였죠. 물론, 보시면, 카운터포, 카운터릴, 카운선, 터 여러가지 탑이 있습니다. 쓰레드 타입 같은 경우는 밑에 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저는 요 정보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니까, 홀로 하겠습니다. 홀이 어떤 거야 지름이죠? 그렇죠? 다이아미터, 가져오도록 하죠. 인서트 하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번엔 탭스, 인서트 하겠습니다. 요렇게요. 알렇죠 클로즈 하시면 되겠어요. 앞에 기호를 넣어야겠죠? 찍으시고, 여기서 기호, 지름 기호 넣으시고요. 컴마 할까요? 그 다음에 깊이. 이렇게 깊이 넣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나의 템플릿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글골도좀 바꿀까요? 제가 좋아하는 글꼴, 예, 모노스페이스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카운트 선컨타 카운트 어, 보 타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그런 템플릿 유형을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에트 인서트 링크 템플릿 다시 하 주고요. 파트 디자인에 카운트 보타입이라는 얘기죠. 지름부터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카운트그저 전체적인 지름 있죠? 자, 지름을 먼저 가져오죠. 인서트 하고요. 그다음에 컴마 하죠. 한칸띌까요 자, 그 다음에 d e p t 가져오고요. 컨트롤 엔터죠. 다음 주로 갈 때는 컨트롤 엔터 하시고 카운트 보에 지름을 가져오겠습니다. 인서트 하고요 금마 한칸띠고요 카운트 보에 d e p t 를 가져오겠습니다. 인서트, 클로즈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기호를 넣으면 되겠죠. 지름 기호를 넣어야 되니까요. 지름, 여기다가도 지름, 아, 지름 기호 앞에 카운트 보니까 요 카운트 포 형상 기호를 넣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다가는 뭐에 깊이니까요? 요 깊이를 넣겠, 넣고요. 여기다가도 깊이를 넣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었던 템플릿을 산 만든 거예요. 렇죠 자, 요거 어때요? 똑같이 모노스페이스로 바꾸겠습니다. 크기가 너무 큰가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얘도 이 정도라죠. 이런 식의 정보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창을 두 개로 나눌 필요는 없었네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쓰시느냐? 바로 쓰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얘를 더블클리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난이 아, 부분은 색깔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몸이 잡으시고요. 여기서 컬러를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이 부분은 또 색깔을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음, 색깔을 닦았어요. 이렇게요. 아, 녹색이 잘안 보이네요. 파란색으로 할까 저는 원래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파란색. 초등학교 때. 일로 내내 그냥 추리닝복만 입고 다니더니만 애들이 뭐라고 놀린지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만들면 되겠죠. 예, 고를 요런 정보들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하나의 정보를 더 집어넣어보죠. 컨트롤 엔터 하셔가지고, 위에다가요, 예, 인서트 링크. 단품 이름이 뜨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패키지 있죠. 아, 여, 프로덕트 패키지에 오셔가지고, 하트에 오셔가지고, 하트 넘버 있죠. 파트 넘버를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인 n s e r t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단품에 대한 정보가 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어, 하여튼 여러 가지 정보를 표현하기껌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뭐, 파트 디자인, 그래서 홀에 오셔가지고, 홀 네임을 뜰 수도 있겠죠. 네임이 어디 있나요? 네임. 그렇죠? 자, 이런 거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뭐,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파트에서 여러 가지 타입을 여러분이 보셔가지고 정보들을 기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했어요. 오케이 했습니다. 요거는 색깔 좀 검정색으로 볼까요? 원래 검정색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런 그 그걸 만들 때 이제 인서트 링크 템플릿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요 파일이 필요합니다. 요 파일. 요 파일을 만드실 때는 굳이 이런 게 필요 있나요? 사실은 필요 없죠. 이게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빈 파일에다가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예, 뉴 하신 다음에 새로운 시트에다가 바로 이걸 만, 어,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 굳이 뭐좀 그렇다 싶으면 이렇게, new view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지워버리죠? 딜트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저장하고요. 얘를 바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카탈로그 파일에다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카탈로그 파일을 하나 만들죠? 파일 new 하겠습니다. 이 카탈로그 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고, 스타트에서 메카닉 어, 인프라스 트럭체 카탈로그 8 여기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 이거 여러분 파일을 관리할 때라는지 각종 뭐 파워 카피 나 유저 피치나 다큐멘트 템플릿 뭐 이런 이름, 이름 모든 파일들을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을 해보죠. 자 저는 홀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홀 카탈로그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요. 그럼 이름이 바뀌죠. 샵트 1이라고 되어있죠. 이거는 c 드라이브로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C드라이브. a 템플릿 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버 폴더를 만드셔도 됩니다. 여기 파일이 이제 뭐랄까요 툴바가 3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이게 이제 카탈로그에 대한 정의고요. 이거는 차트에 대한 정의고, 이거는 이제 그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다가 요거 있죠. 세번째 아이콘. addFamily 하셔가지고 패밀리라는 추가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로 하죠. 네. 이름 어떤 이름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for 라고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자 창을 좀 나눠놓고 보죠. 버티컬로 하겠습니다. 사실 요 창은 이제 음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요 창은 그래도 모르니까요. 창을 이렇게 나눠 놓고 보죠. 보겠습니다. 카탈로그에 적용하고자 하는게 두개 있는 겁니다. 여기랑 얘랑 두개가 있는데 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십시오. 카탈로그 파일을 클릭하시고요요겁니고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더블 클릭하시고 얘찍으시고요 예, 그럼 창이 뜰겁니다. 이 파일 통째로 집어넣고자 하는게 아니죠. 그 파일 내에 있는 특정한 기능을 집은, 특정한 부분을 집어넣고자 하는거니까 여기 익스널 피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찍으시고 얘를 찍겠습니다. 그죠 이름은 어떤 이름을 주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 어, 뭐, general 이라고 할까요?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추가된 겁니다 그럼 또 추가하고 싶으면 또 이거 누르면 되겠죠 찍으시고 찍으시고 얘 찍고요 얘는 예, count for oh, 인가요 예. d인가요? h o l 라고하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가 추가된 거예요. 아시죠? 내려놓을까요? 자, 열어보시면, 요런 식으로 두 개가 추가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요, 실제로 파일의 경로죠. 예, 파일에 있는 그 기능을 내가 그냥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실제 모든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이 파일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파일을 여러분이 지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시죠? 자. 뷰가 있으니까 좀 그런가요? 예. 이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Ctrl X 잘라낸 다음에 이 뷰를 지워버리죠. Ctrl V 해가 있습니다. 여기다 갖다 놓죠. 예. 뷰를 포함할 필요는 없겠죠. 자,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이제 끌어다, 카탈로그에 이거를 지금 어디다 등록해 놓은 겁니까? 카탈로그에 등록을 해 놨죠. 그렇죠? 그러면 새로 이제 비율을 도면을 치면서 이 카탈로그에 있는 정보를 끌다 쓰는 겁니다. 아시죠? 자 창은 닫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이 파일이랑 될수 있으면 같은 위치에 저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걸 가지고요. 파일 뉴 드로잉 들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찍으시고요. 네,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탈로그에 있는 거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요금면 되고. 그죠 텍스트, 템플릿, 플레이스먼트 있죠? 찍으시고, 요 창이 뜰 겁니다. 요거 누르셔가지고, 카탈로그 파일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요. 열기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 아무도안 뜨는데요? 네, 여기서 <웃음>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뜨나요? 원래는 떠야 됩니다, 이게. <웃음> 떠야 되는데, 안 뜨는 거예요, 안 뜨는 거. 맞죠 뭐, 홀만 계속 쫓아다니파요 이름만 쫓아다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떠야 되는데. 정,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조 작동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쵸? 그러면, 뭐, 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죠. 아까 전에 그, 테스트 드로잉이 있었죠? 요 파일이었나요? 예, 요 파일에다가, 되는 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파트넘버만 표시되게끔 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찍으시고요. 클릭하겠습니다. insert link template. 예, product에, 파트에, 파트넘버 있죠? 아, 네 name, 파트넘버. 얘를 insert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신중앙에서 만든 것, 만든 것, 하고요, 땡땡땡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이름도 어, 글꼴도좀 바꿔줄까요? 한글이 안먹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있죠? 네 이걸 해보겠습니다 한글이 안먹네요 또 그러면 더블클릭 하셔야 되고요 여기를 m 이 d 인 신중앙 아시죠? 예. PPL 시간입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저장하시고요 당연히 이제 카탈로그 파일도 열어봐야겠죠 카탈로그 파일을 열어가지고 여기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창을 좀 작게 해보죠 여기 있는 거를 이 카탈로그 파일에다 등록을 하셔야겠죠 자, 창이 어딨나요 지금은 이홀 안에 이두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 찍으시고요 이피지 찍으시고 이 파일에 있는, 이 파일이 아니고요. 어디 있나요? 이 파일에 있는 얘를 찍으시면 되겠죠? 이러면, 그냥 신중앙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하나 더 추가됐죠? 예,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창은 닫고요. 이 창도 이제 닫으시고요. 여기다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얘 예, 찍으시고, 카탈로그 파일 선택해주면 되겠죠? 찍으시고, 이표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클로저 하시면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형태를 만들어 을수 있겠죠. 만약에 그파일 있죠, 이홀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딨나요? 뒤에 이홀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가져온 거였죠. 그러면 어프로 t y 들어오셔 가지고 프로덕트 있죠? 프로덕트에서 파트 넘버를 다른 걸 바꿔보죠. S A S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요. 그러면, 이 도면에 와가지고, 열어보면, 업데이, 트 되나요? 어 얘는 업데이트 안 되나요? 이미, 어 가져와 버려가지고, 아, 연결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 되는군요, 얘는. 아, 또 그런 단점이 있네요. 그럼 다시 한번 찍어보죠. 얘 찍고요. 파일 선택하시고, 얘 찍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자 보겠습니다 자 인서트 링크 템플릿 이런 템플릿을 만들 때 쓴다는 거 이거를 여기서 바로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카탈로그 파일화 시켜야 된다는 거 그런 다음에 요거를 그렇죠? 이용해서 카탈로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템플릿을 조회해 가지고 적용 가능한 템플릿 목록이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쵸? 카티아도, 이런 기능들을 좀 제공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보이 5 계열에서는 잘안 됩니다. 그쵸?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어, 요 기능을, 요 저, 인서트, 저런 게 있었죠? 예. 요 기능 있죠? 인서트 링크 템플릿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요 기능이 있죠? 예. 텍스트 템플릿 플레이스먼트가 뭘 의미하는지 좀 기여를 하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홀프 말고 다른 것들을 어떤 자동화 시킬 때도 한번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100%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